맞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합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단에서 출발을 해서 장, 단, 장으로 가는 시스템이죠. 자, 무회전 당점으로 치는 음, 어떻게 보면 세워치기에 가까운 시스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합사 시스템입니다 자 포인트 부터 먼저 아셔야 겠죠 출발 포인트 입니다 자 여기가 단쿠션 첫 번째 점이 4 고요 그 다음 반칸씩 1씩 빠집니다 4 3 2 1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쿠션 포인트 자 여기가 제로고요. 1 2 3 4 5이 정도까지 할게요. 자 도착 포인트 자 여기가 6이고요. 자쿠션중간이 6입니다. 6그 다음 두칸 띄어서 5 두칸 떼어서 코너가 4가 됩니다. 자, 공식은 도착 빼기 출발은 원쿠션이 됩니다. 자, 상단 무회전 당점이 기본 당점이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요 배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도착이, 음, 요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대략 4에 있습니다. 도착 4. 자, 출발도 4 정도에 있네요. 제가 요렇게 갈 테니까. 자, 그러면 4 4는 제로죠. 제로를 향해서 무회전 상단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득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상단 당점은 정확하게 상단 당점을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그냥 완전 그냥 느낌 팁만 약간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치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1.5 정도 음, 스피드면 충분하겠죠? 사슴 미들발로가 나가면 되고요. 자, 무회전, 당점, 정확하게 준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제로를 향해서, 정확하게 무회전, 당점을 주시고, 미들발로.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비교적 확률이 상당히 높은 시스템이고요 무회전 당점으로 치는 시스템들은 어,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회전 당점을 정확하게 주시는 분만 어, 몸에 익히시면 무회전 공략에 대한 시스템들은 어, 아주 편하게 득점이 가능하겠죠. 모의전 당점 연습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이번엔는 이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자 도착이 음, 대략 5에 있네요. 출발은 2에 있습니다. 5-2는 3이죠. 3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는 길이 맞나 보고요 네, 맞네요. 조금 옮겨야 돼요. 이렇게 3을 향해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상단 당점, 무회전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더긴 각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더긴 배치를 놔도봤습니다 제가, 음, 앞에 설명을 해 드릴 때, 원쿠션 포인트를 5까지만 했죠? 그 이유는 6은 보정이 있습니다. 음, 자, 보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로에 6을 끄는, 6을 향한 Q선을 하나 끄으면, 여기에 수구가 들어와야지 성립이 되죠. 하지만 6은 여기 레일 포인트로 와야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제로 출발 위치죠. 그래서 공이 이렇게 와야지, 6-0은 6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6이치만. 그 밑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시타 해볼게요. 레일 포인트입니다. 프레임 포인트가 아닌 레일 포인트. 6만 그렇습니다. 자, 시타 해볼게요.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여기만 신경쓰시면 되겠죠 7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가 6이면 여기가 7이 되겠죠 자 요쪽 저쪽으로는 제가 시타 화면에서 또 올려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퍼스트 공을 먼저 맞고 가는 공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요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비껴치기도칠수 있겠죠 하지만 음, 약간 키스의 위험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장단장으로 오는 방법도 있겠죠 자 도착이 4에 있고요 출발을 봤더니 출발도 4에 있네요 4 빼기 4는 0 큐선의 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자, 대신에 1족구를 먼저 맞고 갈 때는 무회전 당점을 줄, 줬을 때 제공에 0.1에 0.2 정도의 회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에서 0.2 정도의 회전력을 상쇄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느낌 팁이 필요합니다. 자, 그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봤더니 대략 8분의 1.5 두께면 제로로 향해서 가겠네요. 자, 약간의 느낌 팁만 주시면 되겠죠? 느낌 역팁. 8분의 1.5 두께를 보시고, 약간의 느낌 역팁을 주시고,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로크를 익히는데 요런 시스템이 제일 적합하겠죠 부드럽게 치되 음 당점도 정확하게 칠 수도 있고 스트로크법도 익힐 수도 있고 자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뒤돌리기 형태의 퍼스트 볼을 맞고 가는 배치죠. 자, 도착이 6에 있습니다. 자, 출발과 원쿠션을 합, 출발과 원쿠션의 합을 6만 만들면 되겠죠. 자, 선을 하나 걷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4니까 여기는 5쯤 되겠죠. 대략 5.7에 0.3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 제가 보는 위치는, 음, 프렘 포인트니까, 저 10포인트 언저리 보내면 되겠네요. 아 10포인트가 아니고 1포인트네요. 1포인트 언저리로 보내면 됩니다. 당점은 무회전, 상단 무회전 당점. 자, 스피드 스트로크 동일하죠?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요 시스템으로 제각 돌리기 그 다음 빈쿠션 그 다음에 뒤돌리치기 자, 많은 공이 나옵니다. 스트록 연습 꾸준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